주변에 유용가가 좀 많은데 마사지 시내는 시내야 시, 시내 시내 맞나? 안녕하세요 이곳은 고잔역이랑 중앙역 그 사이에 있는 안산문화광장이에요 안산 쪽에 올일 있어가지고 잠깐 들렸거든요 이곳에서도 구두를 살수 있는 장소가 있다 좀 소개도 할겸 잠깐 들렸어요 이곳의 특징은 대리석 바닥으로 되게 넓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도상으로 보더라도 엄청 그냥 길게 되어 있어 진짜 여기는 돌아다니면서 보드 타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는 또 모여서 보드 타시는 분들이 기물을 또 갖다 놓고 보드 타기 때문에 기물을 좀 볼까요? 여기 보면 한켠에 스케이트보드 기물이 있어 좀펌 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낮은 벤치랑 어좀 두꺼운 두껍고 한 3미터 정도 되보이는데 레일이 같이 있네요 근데 이 기물이 여기 자물쇠로 묶여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꺼내서 타려면 로컬 스케이터 분들과 연락을 취해 가지고 옮겨서 이 넓은 곳에서 보드를 탈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변이 다 상가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 있어 뭐 햄버거 뭐 먹을 거 햄버거 밖에 <웃음> 보이는 게 지금 햄버거 뭐 커피 음료수 또 마트 뭐 CGV 지금 보이는 거다 얘기하는데 여기는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목마르거나 그러면 이 주변에 그냥 가서 다시 음료수 사와서 마시면서 타도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어가지고 쓰레기도 그냥 바로 처리하고 갈수 있고 이런 게좀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산책 겸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거 조심히 보드 타야 되는 거 말고는 괜찮은 거 같아요 저기서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육교처럼 보이는 거 아래 분수대가 있는데 분수대도 좀 뭔가 렛지로 활용했는지 모서리가 다 다듬어져 있어 다듬어져 있으면서 많이 까졌어 높이는 좀 낮은 높이 같아요 스케이트보드의 절반 정도선 못 미치는 높인데 여기에 좀 많이 연습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이 이 안쪽에도 다듬어져 있어 이 안쪽은 높이가 상당한데 오히려 안쪽이 다듬어져 있네 b m x 분들이 좀 안쪽에서 주로 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벤치를 뭐 탄다거나 더 끝에 쪽들이 다 공사해가지고 이제 더 돌아다녀볼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드 타면서 돌아다닐 때 바닥이 깨져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, 여기. 여기도 그렇고.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보드 타면 될것 같은데 보통은 잘안 걸리는데 처음 보드를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 요소로 보여진다라고나 할까? 이것도 공사 중이네 여긴 좀내리막길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벤치처럼 되어 있는데 저기 위에 렛지돌렛지도 레지, 다듬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도 보드 탈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레일 같이 보이는 거 가까이 가볼까? 여기 공사 중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네 아무튼 요일 레일 또뭐저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오버 같은 거할수 있고 이렇게 내려가 있는 저 경사면에 맞춰서 보드 슬라이드 같은 거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. 여기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바뀔려나?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와봐야 될것 같아요. 다음에 올 때는 시간이 엄청 지나서 그때 또 리모델링할지 모르겠는데 기본 베이스인 대리석 바닥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변 조형물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형이 낮, 낮 시간대여 가지고. 여기 로컬스케이터 분들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저녁 때쯤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플랫 연습하다가 돌아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신발을 구매 리뷰를 한 1년 전쯤에 한것 같은데 이거를 신고 제대로 탄 거는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면 옆에 밑에 이제 솔 부분은 이제 거의 다 까졌고 알리존 부분은 계속 블루건으로 덧대서 그렇게 피해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안에 이제 피복이 벗겨지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옆에는 실플립 계열의 연습으로 인해서 엄청 다 터진 상태 이 정도만 보더라도 괜찮은데 이제 바닥 제가 바닥을 좀 많이 비비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엄지발가락이랑 앞꿈치 부분이 이제 엄청 많이 닳아서 이제 없어진 상태에요 이 밑창의 이 패턴이 그래서 보드 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세를 잡을 때 엄청 미끌거려 이제는 이 정도만 되더라도 그래도 몇 번은 더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왼쪽이 지금 왼쪽이 문제야 스위치 연습 많이 안 해서 그 상태는 되게 괜찮거든요 위에 근데 여기 밑에 아 이거 <웃음> 이렇게 된 줄도 몰랐어 지금 여기 때문에 신발을 이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제 버리고 새로운 신발 새로운 신발을 신고 보드 타려고요. 근데 신발을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이거 신고 타야 될것 같아. 제가 그냥 일상화로 신고 다니는 건데 몸을 좀 풀어야겠지. 몸 푸는 게 뭐야? 그냥 플립들 연습하고 가야겠다. 그리고 저번에 갔던 광나루 스케이트보드파트는뭐 그늘이 없어. 그래서 100% 태양광을 쬐면서 이제 보드를 타야 되는데 이곳은 그래도 햇빛은 받으면서 보드를 타더라도 저런 그늘진 곳이 있어요. 그래서 가서 조금 쉴수 있어.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석에 또 벤치도 있고 저기 저쯤에 화장실이 있고 하니까 저기 보면 쉼터가 또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쉬면서 보드 탈수 있는 조건이 그래도 갖춰져 있다 이런 거는 저번에 광나루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가니까 아 이런 게 보이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않게 쉬면서 보드를 타는 게 좋다 입에도 그 흙먼지가 뭔가 텁텁하더라고 입이 어래또 음료수를 사려면 그 반대쪽에 있는 그 편의점까지 가야 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확실히 좋네 좋아 뭐 장애물 같은 거 있으면 좋네 계열만 탔는데 너무 힘들어. 지금 또 사람들도 많이 없어. 저기 어린이가 또저 응원해준다고 계속. 좁은 거보다 확실히 넓은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될 때까지 주행하다가 트릭을 할수 있다라는 거. 그게 가장 넓은 장소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얼마나 됐지? 한 30분 됐나? 그나마 킥플립 기본 계열만 좀다탄것 같아. 이제 또 힐플립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잠깐 좀 쉬었다가 타고 있는 거 발만 찍게. 와. 그렇게 장난치면 크게 다쳐. 조심해야 돼. 어, 발은 좀더 앞에다 놔. 더, 더, 더. 어, 아니아니 어, 아니, 너무, 너무 앞으로 갔어. 그치, 그치. 거기다 놓고 밀고 뒤쪽으로 발 올리면 돼. 천천히 해. 살살 밀어. 살살. 그치, 그치. 그치. 밀면서. 어, 그치, 그치. 그렇게 하는 거야. 오, 오. 오. 자신감 붙었는 아유, 아유.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. 조심해야 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안 돼, 안 돼. 싸우면 안 돼. 줘. 안 되겠다. 체험 끝 저런게 있네 뭐 보관하는 박스인가 보다 저 스케이트보드 스티커 붙어있는 거 보니까 여기 보드 타시는 분들 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건가봐 아저씨는 멀리서 왔어 여기 여기서 사는 사람 아니야 아저씨는 안양 알아? 안양? 네어 안양에서 왔어 안양에서 여기 보드 타는 곳 있다고 해서 여기 왔어 응 안산에 살아 안산에 살아? 그러니까 여기 안산에 사는 친구들 같더라고 어린, 어린 아이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뛰어 논다라는 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? 바로 내 추리가 정확했지. 정답. 안녕. 친구들을 더 데려오면 어떡해? 이제 보드 타야 되는데. 그래, 그, 저기 넓은 곳에 가서 타봐.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. 엄청 천천히, 살살. 오, 뭐야. 잘 타네. 넘어질 뻔했다. 오, 저봐, 저봐. 알료하기 기 화면 조금 었으니까힐플립 계열을 타 볼까? 아니 근데 이거 아저씨 아저씨 채널에 올릴 건데 혹시 얼굴 나와도 돼? 얼굴. 네. 얼굴 지워 줘? 아니 괜찮아. 괜찮아? 그럼 이렇게 찍어도 돼? 네. 알았어. 화이팅. <웃음> 있어. 야, 그러다, 우리 다쳐. 서우야, 너 가야 돼, 너. 그러다가 다쳐, 너.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에 의해서 소환된 상태라 아좀쉴수 있겠다 쉽지 않아 딱 이렇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엄청 실패하면서 그래도 성공 클립을 모으는 거라 와 진짜 에너지 소비가 장난 아니에요 역시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대리석 바닥으로 넓게 돼 있어가지고 뭔가 거리가 좀 너무 짧으면 내가 바로바로 바로 뛰어야 한다는 그런 <웃음> 압박감도 있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 보다 그냥 그 거리에 맞추는 타이밍에 의해서 연습을 할, 해야 할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그냥 앉았다가 어 지금이야 하면서 탕 뛰는 나만의 그냥 연습할 수 있는 타이밍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. 일단은 마무리로 또 레이저 플립을 <웃음> 탈수 있는 데까지 타보고 안될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세요 선이네안아 오늘은 여기까지 계속 보드를 타는데 특이점은 학생들이 좀 많이 왔다갔다 한다는거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지나다니는거 어린아이들은 막 구경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장소가 있다 아 오늘 이거 기물, 기물도 좀 꺼내서 같이 탈수 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각자 스케이터들 각자 각자가 서로서로 서로 책임감 갖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러면은 이곳에서도 꾸준히 보드 타고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플랫 연습 제대로 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푸시오프도 막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도 바로 있고 오늘 그래도 어린이들이랑 같이 재밌게 시간 보내가지고 그나마 괜찮게 보드 탔어요 연습도 많이 하고 이제 아들 파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